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건 모두가 같은 마음일 텐데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남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면 한번쯤 생각의 전환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남자를 사랑한다면 내남자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이해해 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현명한 여자라면 그런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또 이끌어 줄수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하실 거고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만나기 전부터 흡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연인이 되었고요. 또는 부부가 되었으니까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남자친구의 금연은 요 어떤 면으로 생각해도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남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간접흡연을 해서 내 건강이 또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와 앞으로 함께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흡연으로 인해서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와 오랫동안 갈수 없으니까 금연을 한다는 건 어떤 면으로 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도 요 흡연이 백해무익하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금연에 그 대한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봤어요. 물론 강압적으로 명령을 한 적은 없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남자친구나 남편의 눈치를 봐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돌려돌려서 내 의사를 잘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내 남자친구도 요내 생각에 동의를 했는지 한번 그래 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기쁜 마음에 정말? 그럴 수 있어? 다른 게 완벽한데 금연까지 하면 너무 멋있지 라고 하면서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역시 너는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내 건강까지 신경 써주고 너 정말 현명한 여자 같아 이렇게 내가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해주니까 라고 말했어요 누가 봐도 요 여자가 정말로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담아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날 밤에 여자 스스로 돌아봐도 요 내가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남자에게 잘해줬으니까 내 남자가 분명 앞으로 나에게 더 잘해올 거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기분 좋은 마음이 나에게 여세를 몰아서 내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단점이 있다면 이번처럼 또 멋지게 한번 이끌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해도 참 멋진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엔 내 남자친구가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난 지금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고마워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내 남자친구에게 진짜 많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단지 비유를 하기 위해서 든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이야기 자체가 포커스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연인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가 커지고요 그 오해 때문에 싸움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러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과 배려를 주기만 한게 맞는 걸까요? 남자는 여자로부터 배려와 사랑을 받기만 한 걸까요? 혹시 여자가 잘못한 부분도 보이시나요? 혹시 또 남자가 여자 못지않게 큰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마음도 보이시나요? 여자가 남자에게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 남자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방법도 상당히 좋았고요. 하지만 여자는 자기 생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자가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 못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상대방을 위한 거다 라고 내 머릿속에 확정지어지면요. 내 행동을 받는 내 상대방은 늘 고마워해야 한다 라는 생각도 나는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입장에서는 내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한 거니까 남자는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 가볼까요? 남자인 나는 요 흡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나에게 여자친구가, 아내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나에게 금연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금연을 하는 게 좋다는 건그 전부터 나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나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다짐을 해본 적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연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을 꺼낸 적은 없었거든요. 또 마음속 한편에서는 요 내가 금연을 해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라 그런 걱정 때문에 나에게 상대방이 금연을 요구해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던 중에 여자친구가 아내가 금연을 해달라는 뉘앙스로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기분이 나빠할까봐 상냥하고 즉설적이지 않게 돌려서 말해왔거든요. 남자인 나는 사실 금연을 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요. 또 어쩌면 금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오니까 정말 내가 금연을 했으면 좋겠나보다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요 그래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혹은 나는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지만 여자친구가 아내가 그걸 원한다면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왕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면 내 여자친구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내 건강까지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너는 정말 현명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남자인 나도요. 내가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또 다독인단 말이죠. 앞으로 내가 금연을 하면서 힘들 걸 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도 요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내 아내에게 제법 멋진 남편처럼 보인 게 뿌듯해서 기분이 계속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 역시 이런 기분의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 여자친구가 어떤 부탁을 해온다면 또 나는 멋지게 그 요구에 응해주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요 남자도 요 자기 나름은 지금 뭔가 되게 많이 배려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인 내 입장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지금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두 사람은요 각각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랑과 배려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준 각자 스스로가 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금연의 그 성공과 실패 여부와는 상관없이요. 일단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내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담긴 마음에서 시작된 거니까 분명히 내 상대는 고마워 할 거다. 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나에게 더 독이 돼서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힘들게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베풀어줬는데, 내가 이끌어줬는데, 내가 사랑을 담아서 노력해 준 건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내 상대도 나에게 자기가 베풀어 주고요 자기가 이끌어 주고 자기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노력해 줬다고 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상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요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에게 향한 마음이나 그가 나에게 향한 마음은 둘이 같으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